가벼운 천으로 만든 신발을 신는 꿈. 마음이 여리고 매우 유약한 행동으로 알미암아 손해를 본다. 결혼 전에 신발 한짝을 잃어버리는 꿈. 결혼을 하더라도 서로 이별하게 된다. 낚시대에 신발이 줄줄이 걸려 나오는 꿈. 자신을 아끼고 돌봐줄 사람이 많아지거나 자신의 작은 실수가 커짐. 남의 신발을 신는 꿈. 그게 이득을 볼 길몽이다. 남이 자기의 신발을 신는 꿈. 처첩이 바람나서 간통하게될 좋지 못한 징조. 다떨어진 신발을 신는 꿈. 사업동반자에게 질병이 생기거나 사업이 무력해짐. 도둑이 들어 자기 신발을 훔쳐가는 꿈. 연인관계나 부부관계의 말다툼이나 안좋은 일이 생길 꿈. 발이 커져 큰 신발을 신고 나가는 꿈. 큰 집으로 이사하거나 승진이나 능력벌이를 하게 되는 꿈. 사귀던 사람이 서로 다른 신발을 신고 있는 모습을 보는 꿈. 무언가 불일치를 표상하고 있다. 연인은 헤어지게 된다. 산속에서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 자기 작품이나 일거리가 어떤 단체에 의해 보류된 채 발표되지 않게 됨새 신발을 본꿈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됨새 신발을 얻는 꿈 자수 성가를 해서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될 자녀를 낳을 태몽 새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집안의 우환과 질병이 침노하게 된다 사고, 실물, 구살, 불쾌 등의 불운이 닥친다 새 신발이 발에 딱 맞아 편안한 꿈 좋은 상대를 만나 사랑에 빠짐 새 신발이 발에 안 맞는 꿈. 하고 있는 일이 분수에 맞지 않거나 불안함. 새로 산 신발이 발에 안 맞는 꿈. 집이나 직책이 분수에 맞지 않거나 직장, 사업체 등에 불만이 있게 된다. 신령이나 신이 주는 신발을 신는 꿈. 꿈 속에서 신적인 존재가 신발을 건네주어서 받았다면 현실에서는 권력가의 도움을 받게 되거나 그의 후계자나 협력자가 되어 윗사람으로 모시고 여러가지 일을 도와주게 될 것을 나타내어주는 꿈이다. 실령적 존재가 신발을 선물로 준꿈큰 권력을 가진 사업가나 실제 세력가 등의 후회가 될 것을 암시 신발 가게에 가서 신발을 빌려오는 꿈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구두나 기타의 신발을 빌려오는 꿈은 길몽이다 외부의 협력과 후원으로 경사가 겹치 암시이다 신발 밑창이 떨어져 흥번지가 들어오는 꿈 집안의 우환과 질병이 발생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물 수가 있다 신발 속에 누런 금이 가득 담겨 있는 꿈 재물과 용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행재 재수 대통하다.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는 꿈. 이별수가 생길 꿈. 신발 한 짝이 나무에 걸려 매달린 꿈. 집안 식구 중한 사람이 가출하여 행방불명되거나 사고가 생긴다. 신발 한 짝이 현관에 있고 또한 짝은 문 밖에 있는 꿈. 늘 마음이 들죽날쭉으로굳굿한 지조를 잃게 된다. 두석 다변이다.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는 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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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삶의 의식주와 소유물을 갖게 되거나 장만한다. 물품 구입을 하게 된다. 신발에 관한 꿈 신발은 일상생활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부모, 배우자, 자손, 협조자, 아래사람, 집, 신분, 직장, 협조기관, 재산 등을 나타낸다. 신발을 깨끗이 닦거나 빨아두는 꿈 신발을 깨끗이 닦거나 빨아서 신는 꿈은 새신을 신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꿈이다. 새롭게 시작한 연애가 신나고 즐겁기도 하고 새로 시작한 일이나 직장에서의 일이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는 좋은 꿈이다. 신발을 누군가에게 빌리는 꿈. 남의 협력이나 후원 등 도움을 받게 된다. 신발을 도둑맞는 꿈. 배신 등의 이유로 배우자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을 징조.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오르는 꿈. 직장에서 한동안 일거리나 지위가 전부다 높아진다. 신발을 사는 꿈. 자격증 취득, 합격, 취직 등 일의 결실을 보게 됨. 신발을 사러 갔는데 자신의 발에 맞는 신발이 없는 꿈 승진에서 제외되거나 일에 어려움 이따름 신발을 새로 구입하는 꿈 외부의 정부가 생기거나 바람피우기 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신발을 새로 사는 꿈꿈 속에서 새 신발을 사는 것은 도움을 주는 이가 나타나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혹은 필요한 것이 우연찮게 새롭게 생기는 것을 암시하는 좋은 꿈이다 신발이 발에 잘 맞아서 기분이 좋았다면 새로운 연인이 생기기도 한다 신발을 선물 받는 꿈 결혹식의 초청을 받거나 여행을 떠나게 되며 또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음. 신발을 신지 않고 발 아래에 붕대를 감고 나서는 꿈. 오랜 역경에서 벗어나 성공하게 됨. 신발을 신지 않는 꿈. 늘 불안이나 걱정에 쌓여 있으며 자유롭게 해방되고 싶음을 뜻한다. 구두는 여성을, 다리는 남성을 말하므로 구두를 신는 것은 이성에 대한 욕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신발을 얻는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자소성가를 해서 세인의 이목을 한 몸에 받는다. 신발을 얻은 꿈 태몽일 경우 태아가 장차 사업체나 사회적인 지위를 얻거나 업적을 남기게 된다 신발을 잃어버려 찾아 헤매는 꿈 찾았으면 아무 일이 없지만 못 찾으면 일에 어려움을 겪는 꿈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을 지켜주는 가족이나 명예 직장 재물 등을 잃게 될 흉몽이다 신발을 잃어버린 꿈 직장 재물, 부동산, 부모 등 자신이 의지하던 곳에서 화근이 생기고 진행하고 있는 일에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게 됨. 신발을 줍는 꿈손 아래 사람과 연관된 깊은 일이 생기게 된다. 신발을 짐승이 물어가는 꿈 어떤 채무나 사고로 인하여 남에게 시달림을 받는다. 구속, 감금 등이 있다. 신발을 찾지 못하고 남의 신을 신는 꿈 직장, 배우자, 집, 사업 등을 바꾸게 된다. 신발의 꿈 신발이 흙탕물로 더럽혀져 곤란을 당한 꿈은 타인으로부터 수치를 당할 전조이다. 신발이 날가 다 떨어진 꿈. 오랜 질병을 앓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너쇠, 지출, 궁주림 등이 있다. 신발이 닳아서 바닥이 터져 있거나 개가 물어뜯어못 신게 된 꿈. 신발이 닳아서 바닥이 터져 있거나 개가 물어뜯어서 못 신게 된 꿈은 부부간에 심각한 갈등을 겪거나 연인에게 배신을 당할 암시이다. 또는 자식이나 아내에게 우한이 따를 예지몸이다. 신발이 더러워진 꿈 타인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된다 신발이 무거워 걸어가지 못하는 꿈 모든 일이 도중에 중단되고 무척 고통을 받게 된다 심을 수가 있다 신발이 벗겨져 엉덩 방아를 찢는 꿈 멋부리다 그만 실수를 저질러 망신살이 빠친다 실패가 있다 신발이 없는 꿈 구득부 인신구속이 되어 우물 안에 개구리 신세가 된다 구속이 있다 신발이 없어 맨발로 걷는 꿈 신발이 없어 맨발로 걷는 꿈을 꾸게 되면 가까이 의지할 사람이 없거나 신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외롭게 일을 한다 신발이 없어 맨발로 나가는 꿈 개인관계에 잡음이 생기거나 생활의 어려움에 불안함 신발이 없어서 맨발이나 슬리퍼로 외출하는 꿈 신발은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의지하는 것즉 부모나 윗사람, 배우자, 집, 신분, 재산, 직장 등을 상징하는 것이 신발이다 신발이 없어서 맨발이나 슬리퍼로 급히 외출한 꿈을 꾸었다면 대인 관계에 대해 돌아보는 게 좋겠다 보이지 않는 자신에 대한 불평 불만은 없는지 주변 상황을 잘 되돌아보라 자신을 둘러싼 구설수로 인해 난처해질 수 있음을 암시해주는 꿈이다 경제적인 상황도 잘 살펴서 만일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신발이 없어져 꼼짝 발싹 하지 못하는 꿈구득부 인신구속이 되어 우물 안에 개구리 신세가 된다 구속이 있다 신발이 용의 발로 변하는 꿈 좁은 관문의 입성, 입학, 승진, 합격, 당선 등이 있고 반드시 외출하여 기쁜 소식을 듣는다. 취직 출장, 여행, 만남의 만사형통이다. 신발이 자기 집에 신발장에 많이 있는 꿈 사회를 위해 봉사하거나 도와주고 싶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발이 작아 발이 아픈 꿈 하루 온종일 속이 답답하고 울어통이 터져 스트레스가 쌓인다. 신발이 진흙탕에 빠지는 꿈 신발이 진흙탕에 빠진 꿈은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해주는 꿈으로 하던 일에 차질이 생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주의의 방해를 받게 될 수도 있는 꿈이다. 신발이 찢어진 꿈 사고, 질병, 싸움, 소송, 구속, 낙상, 실물수, 망신 등으로 운수가 불길하다. 신발이 커서 헐렁거리는 꿈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으로 일에 차질이 생긴다. 신발이 흙탕물로 더럽혀져 곤란을 당한 꿈 타인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된다. 신발이나 구두를 사는 꿈. 신발이나 구두를 사는 꿈은 입학 및 입사 시험에 합격한다. 신발장 안에 신발이 몽땅 없어지는 꿈. 실물수가 있거나 독수공방 홀로 앉아 천정만 바라보고 있다. 신발장이나 현관에 신발이 가득한 꿈. 사업적으로 행운이 따를 꿈. 신선이나 산신으로부터 구두나 신발을 받는 꿈. 신선이나 산신으로부터 구두나 신발을 받는 꿈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일거리를 얻어 생활의 안정을 얻게 될 징조이다. 미혼 여성이 이런 꿈을 꾸었다면 좋은 배우자감을 만나게 된다. 구두나 신발이 자신의 사업이나 활동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나 인물로 해석되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그런 것을 받든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신선이나 산신처럼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받는 선물이니 더욱 행운이 깃든 일이 있으리라고 볼수 있다. 신선이나 선녀가 신는 신발이 보이는 꿈. 신기한 문예 작품을 창작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신상품을 개발하게 된다. 발굴, 창조, 연구. 감상 재물 등이 있다. 신적인 존재가 선물한 신발을 신는 꿈. 훌륭한 업적을 쌓는 학자나 지도자, 권력의 후계자가 된다. 양말과 신발이 잔뜩 진흙 등으로 더러워진 꿈. 자신에 대한 주의의 평가가 나빠짐. 양말이나 신발을 새로 사서 신는 꿈. 양말이나 신발을 새로 사서 신는 꿈은 결혼을 하게 되거나 새 연인이 나타날 징조이다. 혹은 자신을 도와줄 후원자나 귀인을 만나게 된다. 연예인이 하는 옷 가게에서 옷과 신발을 산 꿈. 운세가 상승하여 모든 일이 수월하게 진행될 꿈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주는 신발을 받아 신는 꿈. 훌륭한 업적을 쌓는 학자나 지도자, 권력의 후계자가 되거나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됨. 옷가지 위에 신발을 놓는 꿈. 집안에 저승사자가 들어와 식구 중한 사람을 데려간다. 사고, 질병이 있다. 옷가지와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 온수가 불기라고 하는 일마다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분실을 하게 된다. 자기 신발을 내다 버리는 꿈. 친구나 직원, 동료가 문제를 일으켜 근심이 생김 자기의 신발을 남이 신는 꿈나무려에서 손해를 본다 자신의 신발을 다른 사람이 신고 있는 꿈 배우자와 연관되어 장애 및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된다 자신의 신발을 이로 남의 것을 신은 꿈 직장이나 사업상으론 계약이 바뀌거나 파기되고 집안에서는 이사나 배우자에게 변동이 있음 자신의 신발이 길 한복판에 여기저기에 흩어진 꿈 교통사고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다 낙상, 질병, 실패 등의 불운이 닥친다. 자신의 신발이 다른 사람의 신발과 짝이 맞추어 한 쌍이 되는 꿈. 총각, 천하는 보기 좋은 한 쌍을 이루고 남과 여는 파트너를 만나 분위기 있는 곳에서 즐기고 단 꿈을 꾼다. 동지, 동업자, 협동심 등이 있다. 자신의 신발이 시궁창에 빠져 있는 꿈. 한순간 실수와 부덕한 탓으로 망신살이 빠치게 된다. 사고, 질병이 생긴다. 지네가 신발에 가득 들어있는 꿈. 각광받는 미래지향적인 일에 눈을 돌리면 큰 발전이 있다. 하느님 부처님 등 신적인 존재가 신발을 자신에게 신발을 주는 꿈. 온수대통의 꿈 모든 어려운 일이 다 풀리고 영화가 올 꿈. 한쪽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 이성규제및 혼당 처첩 등과 관련된 말썽이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현관과 마당에 신발들이 질비하게 놓여있는 꿈. 집안에 관호상제가 있거나 어떤 모임을 갖는다. 행사 외식 등이 있다. 현관에 신발이 짝을 지어 나란히 놓여 있는 꿈. 집안이 화목하고 태평 무사하게 된다. 알찬 가정이 된다. 흰색 천이나 붕대로 발과 발목을 감아서 신발 대신 신고 가는 꿈. 흰색 천이나 붕대로 발과 발목을 감아서 신발 대신 신고 가는 꿈은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하여 선면에서 크게 성공한다. 재물과 명성을 함께 얻을 예지몽이다. 신발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